응. 아아아탁야 엄마 응, 뭐 이랬고 탁투야 응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야, 나도시 나도야, 나도야, 삼두야! 으웩에에에에에도에에에에에도에에에에에에에에 도와줘! 도와줘! <웃음> <웃음> 좀, 에에에 얘들아! 관심 좀! 얘들아? <웃음> 얘들아! 얘들아! 에에에있에에 있어? <웃음> 에 l i e r a d 들아 일로와봐 로와 아니, 일로 와봐. Shut up! y e 로 와봐. 퇴근. 애엄못 뭐 먹는다. 빵이지로 와봐! 아, 이 자식! 방이지! 이리 와봐. 아, 이리 와. 이리 와봐. 아, 뭐야. <웃음> 내가 누가 내 얼굴. <웃음> 이거 던졌어. 아, 아 꽁지가 나였어? 아 꽁지였어. 근데 머리를 빨아놓고서는 저기서 되게 평안 네? <목소리> <목소리>